최근에 집값이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면서 내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값이 좀 비싼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월세나 현금 흐름은 없는 거죠 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월세고스 TV 의 최영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내 집만의 꿈을 함께합니다 살집채널 박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 v 의 최영식입니다 아네 대표님 네네. 사례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제 2019년에 은퇴하신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네네. 자녀 한 분에 그리고 이제 아드님 결혼도 좀 예, 예상이 되고 또 은퇴 자금으로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이 집한 채와 퇴직금으로 대출 정리하고 1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집은 이제 서울 마포구에 네. 한채 있으시고, 한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 받았던 걸로 기존 담보대출을 정리하고 현금 1억만 남아있는 상황이신거죠. 아 그럼 집은 그럼 대출이 없네요? 네 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억 자산이 추가네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곧 결혼 결혼 이제 준비해야 아, 되고 네. 그럼 이분은 어떤 것 때문에 컨설팅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당장 우리가 은퇴를 하면 우리 은퇴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죠 어, 그 그게 크레바스가 뭔가요 <웃음> 소득 절벽 구간이라고 하는데 아, 네. 크레바스라고 하 연금... 빠지는 그렇죠. 그 구간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은 분들이 연출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어디인가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장 생활비를 일억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꽃감 빼먹듯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여유자금 1억인데 그렇죠. 1억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자니 네. 이제 순자산이 줄어드니까 일, 확 줄어들겠죠. 네. 뭐 1년만 지나도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집 하나로 은퇴에서 월 생활비 200 정도도 만들고, 네네. 자기 집도 더 쾌적한 데로 이사하고, 네. 또 자녀 결혼을 위한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약간 느낌이 네. 천원줄 테니까 네. 빵두 개랑 우유 사와 했는데 네. 사온 느낌입니다. 지금 딱그 느낌이죠? 집 하나로 지금 다 마련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아무 뭐 그럼 좀 자세히 한번 예, 네. 설명해 주시면 한번 설명해 좋을 보시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분 이제 실제 자산 현황을 먼저 볼게요. 네. 자산 너, 현황을 보면 되나요? 네 넘어가서. 네.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마포 도화동에 있는 대단지에 W아파트 39평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어... 뭐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하는 아파트인데 네네네. 현재 12억에 어, 12억 시세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언제죠 시점이 2019년입니다. 19년이요. 네, 그 사이도 많이 올랐겠죠. 아 많이 올랐겠는데. 네. 근데 그래도 팔았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예금으로 1억. 펀드나 뭐 음... 주식 없습니다. 네네. 예 극히 위험을 싫어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1억 정도에서 순자산 합계는 13억 정도로 이제 음. 현재 상황이었고요. 뭐 13억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순자산 13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쵸? 정말 괜찮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자산인데 당장 생활비는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월세고스 t v 를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은퇴자분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플랜인데 이런 광고로 넘어가죠는아 광고는 아니고요 <웃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어, 마포의 도화동 아파트가 네. 마포만 생각해도 네. 급등 지역, 지역 중에 ]이죠.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팔고 네. 했다는 게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안했죠.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운영으로 네. 지금 넘어 가잖아요 네 김포 한강신도시도 넘어 가는데 네. 그 마포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매도하고 네. 운영으로 강당. 넘어가는데 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게 되는거죠? 당연히 현금으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음. 내 집을 좀 슬림화 시키고 네. 현재 어차피 이제 자녀가 출가하고 나면 2인이 거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집도 좀 줄이고 아, 작은 자금도 좀 만들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집을 12억에 매각을 하고 네네. 뭐 양도세 뭐다 하고 이제 제하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 양도세 가 비과세였으니까. 네네. 자 일단 3억 7천에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이제 비아파트 여기 뭐 나와 있는데 비아파트 <웃음> 비아파트 네. 매입을 네네.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다해서 3억 7천 5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 그럼 일단 내 주거지, 주거용으로 쓰는 자산이 확 슬림화됐죠. 음. 그 다음에 네. 이제 저희 이제 마곡지구 쪽에 있는 네네. 구호선 양천향교역 도보 3초 거리. 아 3초 <웃음> 그냥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24평 아, 아파트를 네. 6억 5천에 전세보증금 3억 6천 원을 끼고 매입을 했고요. 자 그럼 이건 갭 투자네요. 그렇죠. 음. 갭 투자죠. 그럼 아들은 어디 살아요? 아들은 일단 같이 살죠. 미혼이니까. 아, 현재는. 그렇군요. 네. 아, 네네. 아들 직장이 영등포 쪽이어서 한강신도시에서 출퇴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집 관련해서 투자한 게 육억 칠천 오백 사십이만 오천 원입니다. 모든 아, 이걸 합치게 하나서. 되면은 그렇죠. 아, 육억 칠천 오백 사십이만 오천 원이 되니까. 네네.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돈이 집한 십이억 현금 일억 십삼억에서 육억 칠천 오백 빼면은 대략 한 6억 정도가 남게 되죠 그쵸 그렇죠. 네, 그 6억 정도 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솔루션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가 6억으로 어떻게 그렇죠. 월세를 받게 되느냐 네. 자 일단 6억으로 하나는 이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음... 근데 임대사업을 할때 제가 이제 그 안정적인 걸선호하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해드리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장 그래도 만만해요 음. 이제 여기도 9호선역세권 강서구 등촌역이라고 네네. 도보로 3분 거리 있는데 음. 방두개짜리 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적 10평 정도 되고요 10평. 예, 네. 그게 2억 9천에 매입을 했고요 네. 월세는 2천에 90만원에 바로 임대계약이 됐어요 매입하고. 그래서 총 투자금액은 대출 없이 들어갔습니다 오. 2억 7천 2백만 천원 아, 요게 네. 네, 투자가 됐고 월 90만원씩 받게 된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이제 병원 임대에 맞춰진 상가를 투자를 해드렸는데요 음. 그거는 전용면적이 한 16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네. 분양가는 2억 6천에 분양매물을 샀습니다 어, 취득세 4.6% 네,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지금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네. 2천에 125만원에 임대계약이 확정이 됐고 음. 담보대출 1억 천 받아서 1억 4천 196만원이 들어가서 총사억천 삼백 구십육만 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육억이 남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억천 삼백이 들어가고 남는 게이 억이잖아요. 이 네. 억은 제가 뭐랬냐면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늘 예비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퇴자 분들 2억씩이나요어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녀 결혼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음... 또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현재 전세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계획은 아파트를 반보증보 전세 월반 전세로 아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현금 예비자금을 갖고 있게 만들어드렸죠. 아, 그것까지 생각하신 을 거군요. 그렇죠. 월세 가 대세가 될 거다. 네네. 그래서 월세 고수가 되셨군요 음,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제가 이게 뭐가 궁금했냐면 네. 다른 데에서는 대출을 안 받았는데 네. 병원 임대에서만 갑자기 담보 대출이 나와요. 네. 그래서 왜, 왜 굳이 병원 임대에서만 담보 대출을 받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굳이 지금 2억을 남겨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2억, 1억을 그냥 여기다 대출 안 받고. 이제 안 내고 (1억만) 지고 있다가 나중에 담보 대출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되는데 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 문제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내년 (5월) 달이 되면 이제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 부분인데 상업용 문제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경비율이 기본적으로 5 0 이상을 주택 임대사업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 경비율이 되게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임대사업에서 가장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큰게 뭐냐면 이자 비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상가는 음... 가능하면 대출을 좀 많이 받아놓는 게 좋아요 아 이게 또상식하고는좀 예.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가는 또 상가는 어, 이 주택은 많은 규제를 받아서 대출 네네. 규제가 많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금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고요 음... 한도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월 이제 받는 내는 이자 같은 경우를 다 비용 처리를 하니까 소득세에서 그만큼 또 낮춰지는 그런 영향도 있었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세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 비용 처리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아... 네. 대신 내 투자금도 네. 작아졌죠. 그만큼. 아, 그리고 그이억을 네. 가지고 네. 아파트 반전세로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자녀가 갑작스럽게 뭐 우리가 은퇴생활 해도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한 1억 정도는 은퇴자금, 그다음 1억 정도는 자녀 결혼자금 예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을 자, 근데 수익형으로는 지금 네.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상가는 상가 분양하면 되게 네. 안 좋은 그런 예를, 드라마 같은데 뭐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그뭐 혼자 소주 마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웃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 분이 오케이를 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하고 임대사업용 물건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을 나뉘는데 상업용은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많은 사고 사례도 있고 잘못 투자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보통 네, 네. 오피스텔 은세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막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상관을 찾거든요 통상자 아, 그 1년도 안된그 기간 동안 계속 임차인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렇죠그 나가고 맞추고 나가고 맞추기 네. 이게 힘드시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고치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병원 인데 맞춰줬다거나 그다음에 음... 뭐 프랜차이즈가 임데 맞춰줬다거나 그러면 장기간 기간이 보통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임차인 입장에서도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근데 사기도 많잖아요. 네. 막 병원 임차 맞춰준다 해놓고 막상 병원이 없어. 네. 안 들어와. 갑자기 뭐 계약을 해지한대. 네. 그런 사례들이 뭐 드라마 같은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드라마가 아니 라 현실도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그 네. 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자세히 얘기해드릴까요? 아 그건 다음 시간에. 뭐 어쨌든 <웃음> 있다는 거죠. 그걸 다 해서 네. 설득을 하시고 이걸로 맞춰졌고 네, 네. 이분은 뭐 지금 행복하게. 멀서 네, 받고, 받고 계시겠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계약 검증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10년 장기 임대 계약 을 맺고 실제 지금 병원이 거의 괜찮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분이 네. 가든 건 한호실인데 한 음. 750평 정도를 쓰는 병원이 준종합병원처럼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얼마를 벌게 되나요? 그래서 네. <웃음> 네. 자, 지금 제가 대략 말씀드렸죠. 네, 네. 아까 2 0 0 0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서는 네.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2천에 125만원 네. 그러면은 월세가 총 215만원이 들어오죠 월 이자 수익은 뭐예요? 아까 현금 1억 남은 거아 남은 건, 거 네, 남은 거 하고 뭐 이제 여기 1억 천은 빠졌어요 또 이게 우리가 아까 2억 남았잖아요 그중에 1억은 그냥 단기금융자금에 넣어서 금리 없다고 생각하고 1억은 이제 정기 예금에 넣은 거죠. 음... 그래서 1.5%만 잡은 겁니다. 좀 원래는 한 20만 원이 좀 넘는데 좀 낮게 잡았었죠 어... 그리고 지금은 또 금리가 더 올라서 더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상가 대출 1억 천에 대해서 3% 금리 받으셨거든요. 당시에, 예, 네, 당시에 네. 지금도 한 3.7% 정도 해 상가 대출 금리는. 아, 그래요. 오... 네. 그럼 3% 하면 27만 5천 원이 이자비용으로 나가면 순수 떨어지는 거는 200만 원의 월 소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 한 4억 1,300 정도 투자해서 네네네.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투자 비용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갭 투자 형식으로 해서 들어간 게 6억 7,500이 들어간 거죠. 음. 네. 그래서 2억 천 자금 예비 자금 갖고 있는 거는 이분은 지금 반보증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반보증 전환하려고. 아, 그러니까 아, 월세로 월세로. 네, 네. 음... 그래서 보증금 좀 내주고 네네. 남는 금액에 대해서 뭐 1억에 뭐한 1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포 도화동의 아파트는 현재 지금 시세가 한 18억 정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도화동이라고 하는 게그 아까 기존에 살던 아파트. 아, 예. 네. 예. 판 아파트. 예, 판 아파트. 예, 예. 12억에서 18억 됐으니까 어, 6억 네, 6억 차이죠. 어, 너무 컸어, 너무 컸어요. 6억, 네. <웃음> 6억을 네. 벌었네요. 네, 아니 6억 못번 거네요. 네, 네. 그 손해 봤을까 이분은요? 안봤으니까 대표님 얘기하셨겠죠. <웃음> 네. 지금 일단은 사실은 이 부분도 이분한테 사실 이건 의도치 않게 저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음. 일단은 그 문양동 있는 아파트도 3억 7천 하던 게 현재는 5억 7천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얘도 네, 아, 그러니까 네. 2억 차이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양동에 있는 네. 아파트가 좀 많이 올랐어요. 현재 시세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니까 결국 합산하면 이게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명의도 분산을 시켰고 이렇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죠. 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저도 이따에 물어볼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거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보면 늘 보면 전문가들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늘 오른다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늘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죠. 시장에 따라서 부각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알것 같아요. 이분한테 맞는 게현 시점에서 뭔지는 알것 같아요. 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데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하길 어려워하고 오를 것 같으니까 또 떨어질 것 같다는 떨어질 것같아 떨어지니까 또못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내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에서 나한테 맞는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번에 다주택자 뭐 양도세 뭐 한시적 음. 배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음. 혹시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세 고수 TV의 최영식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